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3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밤 11시 24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 포지션을 분석하고 왜 상승시켰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멤버십 회원용으로 동영상 하나 또 하나를 제작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자 오늘 화요일장 인데 내일 수요일이 위클리 옵션 만길이죠 어린이날 때문에 하루 일찍 만길이 되었습니다 자 내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1,150억 오랜만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한 원인은 고가의 선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선물은 5,852억을 매도를 쳤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뭐 9시 30분경에 4,000 500억, 4,500억을 선물을 매도 쳤죠. 주식으로 상승시키면서, 상승시키면서, 선물을 매도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5월 3일이었죠. 어제의 종가에서 거의 시작을 해가지고, 고가를 돌파를 해버리죠. 어제, 고가를, 그 뭡니까? 그저께. 그저께 고가, 그죠? 그저께 이 고가를 돌파를 해버립니다. 돌파를 해버리면 어떤 현상 이 일어납니까? 매도세들기 손절을 해버리죠. 손절. 그죠? 손절하는 걸 물량을 받아서 쳐가지고 매도 방향으로 매도를 완전히 쳤지 않습니까? 선물 매도. 자, 콜 옵션은 9억을 매도를 하고 푸드옵션은 1억을 매수하면서 방향은 하방으로 지금 구축되었습니다. 선물도 하방, 주식으로 상승시켜서 선물을 고가에 매도를 한 거죠. 이결제 증가가 1565개나 증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위클리옵션은 콜옵션은 또 7억을 매수를 했어요. 푸드옵션은 마이너스 12억이 상방인데 안 맞죠, 이번에는. 그죠? 장세는 하락이었는데. 자, 주식 선물을 외국인이 147억을 매도를 쳤습니다. 현재. 금융투자는 오늘 1761억을 주식을 팔았고요. 연기금은 459억을 매도를 치면서 하방으로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자 위클리 콜옵션은 뭐 78% 날라가죠. 이게 뭐 어제 0.74 하던 게 0.12까지 알아가면서 마이너스 78%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위클리 옵션 풋옵션도 352짜리를 어제 1.91 하던 걸 지금 1.47 마이너스 23%입니다. 양매도 하면서, 양매도 그런 구간이죠. 완전히 콜도 박살 내고, 풋도 박살 내면서, 변동성은 계속해서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월물 옵션을 보시죠.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2주 정도죠. 자, 콜 옵션은 어 3.8이 하던 거, 3.20으로 마이너스 16%. 풋옵션 음, 355 짜리는 음, 어제 5.33 하던거 5.36으로 음, 플러스 0.56%를 상승시켰고 음, 이제 변동성도 아주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변동성 차트도 보더라도 예, 저렴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어, 일봉 차트에서는 오늘 21선에 부딪히면서 십자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번부터 하락할 것이다. 4월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완전 지그재그입니다. 이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장기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 참 요즘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단타로 잘 하셔야 되고, 오늘 뭐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은 뭐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이렇게 내일 만약에 주식으로 2천억 때리든지 5천억을 때리든지 매도를 치면 선물에서 수익 나겠고 옵션에서도 콜옵션 매도치셨으니까 수익 날 것이고 풋옵션도 매수했던 거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큰 흐름은 예, MACD가 매도 방향이니까 어, 매도 쪽으로 보셔야 되고 자. 음... 오늘은 6 0분봉에 매도신호가 발생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은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47 입니다 마이너스 0.47 분위기상 뭐 하락적으로 지금 차월물 수물도 지금 마이너스 베이스가 마이너스 0.7 입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 시장 주체들은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선물이 차월물 선물 그니까 9월물이죠 차월물이니까 9월, 9월물 선물도 이렇게 베이스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 넓은 6월물 선물보다 베이스는 6월물 선물은 마이너스 4.7 인데 9월물은 마이너스 0.7 이죠 9월물이더 확대가 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꼭 하방으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하방으로 시장 주체들은, 그러니까 이 가격 형성이 하방 쪽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꼭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다는 뜻은 아니고 이 수치를 해석할 때는 지금 상황은 아하 시장 주체들은 하방 포지션 자체를 하방으로 구축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정말 그죠? 이갭 하락하면서 또갭 상승 비슷하게 하면서 이 고점에서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고점에서 선물 매도했을 때 예, 그들은 앞으로 폭락시키겠다는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함, 궁금합니다. 천기누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 이번 장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 음, 왜 상승시켰는지를 보면, 예, 하방으로 가겠다는 뜻을 음, 이 선물을 고가에 팔아먹기 위해서 상승을 시켰던 것입니다. 음, 이 의미, 심장한 뜻을 이해하시고 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